IoT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생산 데이터 시각화는 제조업의 필수 단계가 되었습니다. 모니터는 생성 공정에서 작업자에게 시각화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 때문에 일반 커머셜 모니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 모니터는 일반적인 실내 환경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속되는 진동, 극심한 온도 및 전력변화, 습기, 먼지가 많은 환경에는 산업용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니터가 망가진다면 모니터를 교체하거나 수리를 맡겨야 하고 공정 과정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다운타임 동안 생산성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수익도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모니터의 수명을 따져봐야 합니다. 산업용 모니터의 수명은 보통 일반 모니터의 세배로 장기적으로 보면 산업용 모니터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비용이 절약됩니다. 비록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이라면 장기적인 사용이 보장되는 모니터를 고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연간 단위로 생산 모델을 변경하는 커머셜 모니터와 달리 산업용 모니터는 지속적인 장기 공급과 기술 지원을 보장합니다. 이 영상이 산업 현장의 모니터를 선택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세계적인 품질을 자랑하는 어드밴텍 FPM 시리즈도 확인해주세요.